안녕하세요 오늘은 주방 싱그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레이디 가구에서 레이디 키친을 새롭게 런칭하였습니다 런칭을 하면서 영상 크리에이터들을 뽑았었는데요 제가 안그래도 저희집 원래 주방이 체리체리 했었잖아요 그래서 아 주방을 바꿔야 되는데 바꿔야 되는데 생각하던 을 차에 너무나 좋은 기회와서 지원을 했는데 합격이 되어서 이렇게 깔끔한 주방으로 변신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주방 기존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게 있다면요. 원래는 이렇게 큰 D글자였던 주방이 지금은 미음자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주방 구조를 변경한 이유는 기존 부엌으로 들어올 때 중문이 있는데 냉장고하고 김치냉장고 두 대가 같이 있기엔 중문을 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18년 전 만들어진 주방에는 냉장고 자리가 하나밖에 없어서 사실 김치냉장고는 둘 생각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김치냉장고를 베란다에 두고 사용을 했었는데 사실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외출한 사이 저희 신랑이 베란다 김치냉장고 사용이 불편하다며 냉장고장과 그 옆에 슬라이딩장을 뜯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냉장고와 김치냉장고를 한자리에 두고 사용은 가능했지만 중문을 가리고 있어 상당히 답답했어요. 그래서 이번 싱크대 제작할 땐 냉장고를 벽 쪽으로 붙여서 중문을 가리지 않도록 냉장고장을 제작했고요. 남는 부분엔키큰 장을 넣어 수납이 모자라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 하나 구조를 변경한 게 있는데 바로 가스의 위치예요. 전 영상에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래는 가스밸브가 정말 눈에 거슬리게 있었는데 이 가스밸브를 철거하고 뒤쪽 벽에서 구멍을 뚫어서 가스밸브가 보이는 걸 최소화해서 가스레인지를 다시 설치를 했어요. 싱크대를 고를 때 가장 가장 어려웠던 건 바로 색상이었어요. 화이트, 소프트 피치, 민트, 웜 그레이, 다크 그레이 이렇게 다섯 가지 색상이 있는데 어떤 거를 해야 우리 집에 잘 어울릴지 몇날 며칠 고민하고 한 가지 색으로 갈지 아니면 투톤으로 갈지 화이트 할지, 핑크 할지, 블랙 할지 엄청난 고민을 하다가 저는 화이트로 선택을 했고요 그러면 싱크대는 화이트로 가는데 상판은 또 무슨 색으로 가야지? 하는 고민을 한참 하다가 레이디 가고 그 쇼룸에 다녀왔어요. 쇼룸에 갔더니 키친 라인 이런 게 있었는데 그때 본요 아이스브릭을 저희 집에도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위아래 화이트 싱크대의 아이스브릭 상판을 선택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제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레이디 키친 디어 300은 우리집 부엌에 맞게 10cm 단위 주문이 가능합니다. 기본 구성으로는 첫번째 3단 서랍장 두번째는 3단 여닫이 상부장 세번째로는 2단 여닫이 하부장 네번째로는 싱크볼과 수전 주방의 사이즈에 따라 싱크볼 사이즈도 달라져요. 다섯번째는 쿡탑과 후드 쿡탑과 후드도 주방 사이즈에 따라 2구인지 3구인지 바꿀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제품은 제가 별도로 구매한 제품입니다 후드 부분을 보면 네가지 기본형이 있어요 슬라이드 바로 된 회색과 블랙이 있고요 글라스 화이트가 있고 글라스 블랙이 있는데 이네가지가 기본인데 그 중에 저는 글라스 화이트를 선택을 했고요 만약에 이게 다 마음에 안 드신다면 비용을 조금 더 들여서 더 좋은 제품으로 업그레이드도 가능합니다 주방 악세사리 7종도 같이 주시는데요 수저 불리암 칼꽂이, 싱크볼 악세사리 3종, 싱크인 선반, 그릇 거치대나 스틸 행거 세트에서 하나를 고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레이디 키친 만의 특별한 선물이 있는데 첫 번째는 코니스 마감이에요 상부장 마감에 있어 뚫린 형태가 아닌 천장까지 완벽한 마감으로 마무리가 된답니다. 저희 집 주방마감을 참고로 보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두번째는 인조대리석 선반의 업그레이드예요기존엔 대리석 마감이 벽에서 끝났다면 이번엔 대리석 선반이 제공되어 다양한 활용이 가능합니다. 제품의 상부장문, 하부장문, 서랍 모두 댐핑이 되어 있어요. 문을 열고 닫을 때 소음이나 손기임 없이 사용을 잘 하고 있어요. 비용을 또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레이디 키친은 모든 추가 구성 모듈은 정찰제로 운영이 된다고 하는데요. 기본 구성은 10cm 단위로 했을 때 3.6m 미만의 주방일 땐 79,900원, 3.6m 이상일 땐 69,900원으로 단위가 가격이 매겨져요. 옵션장을 추가할 때는 또 추가 비용이 있는데요. 아일랜드장 바 테이블형은 120cm일 때 55만원, 180cm일 때 75만원이고요. 아일랜드장 가전수납장, 밥솥이라든지 전기레인지가 들어가는 아일랜드장은 120일 때 55만원, 180일 때 75만원이 결제가 되고요. 냉장고장은 80에서 120 사이즈로 35만원, 키 큰장은 60cm 기준으로 45만원, 가전소물장은 60cm 기준으로 45만원의 가격입니다. 그럼 저희집 냉장고장, 키 큰장, 가전소물장을 보면서 좀더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저희집 냉장고장은 두개를 설치했어요. 하나는 냉장고, 하나는 김치냉장고를 위해서요. 사이즈는 냉장고 통풍이 될수 있도록 100cm로 제작했고, 냉장고 위엔 상부 수납장이 있어서 넉넉한 수납이 가능합니다. 또그 옆으로, 냉장고정 옆으로는 키큰 장을 넣어 주었어요. 문을 열면 6개의 수납 공간이 깊고 넓어서 짜투리 수납이 충분해 좋더라고요. 가전 소물장은 60cm 사이즈로 레인지와 밥솥을 넣을 수 있고 위아래에는 수납장이 있습니다. 그외 업그레이드 추가 구성도 가능한데요. 기본적인 상부당 여닫이 도어가 아닌 플랩도어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땐 7만원의 비용이 적용되고요. 여닫이 하부장 아닌 인출망장으로 선택을 하실 수도 있어요. 레이디 키친은 자재도 신경을 써서 전면 친환경 자재등급인 E0등급 목재를 사용하였습니다. E0등급은 포름알데히드 방출량이 낮은 친환경 자재입니다 네, 이렇게 바뀐 싱크대의 모습 어떻게 보셨나요? 기존의 큰디자에서 미음으로 바뀌면서 저는 조리대가 상당히 넓어졌어요. 뒤쪽 개수대에서 야채라든지 고기 같은 거를 씻고 뒤를 돌아서 이곳에서 야채를 썰고 고기를 썰고 하면서 너무나도 넓어진 조리대가 상당히 마음에 들고 깔끔해져서 정말 이 깔끔함을 유지하고자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주방 리모델링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레이디 키친 생각해보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인테리어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